오늘 보름달이 떴는데 너무 이뻐요 보이세요? 와... 근데 네, 저는 아까 그렇게 그냥 잠들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인제서야 어두워져서 나왔는데 너무 많이 자가지고 머리 아 그리고 모자 모자 쓰고 나오는 거 까먹었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앙마이에 와서 처음 만났던 동행 형분을 동행.. 치앙마이에 와서 처음 만났던 동행? 치앙마이에 와서 처음 만난 던 이렇게 네, 한명을 마지막, 보냅니다 그럴것 같아요, 아, 네. 그럴 같아요. 뭐, <웃음> 딴데서 보면 되지 이스탄불이든 그럼요. 오늘도 이렇게 동행 한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요 저는 내일을 아마 구독자와 함께 떠나는 여행 구독자분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치앙다오를 함께 갑니다 치앙다오라고 또 치앙마이의 근교가 있어요 아직 구독자 이제 천명밖에 안됐는데 유명 여행유튜버만 한다는 그걸 벌써부터 합니다. 재밌는 콘텐츠가 뽑히길 바라며 저는 오늘 기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록 끝! 그럼, 내일 봐요!